안녕하세요 블로그 포 제이드 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비트코인 단기 차트 분석 할거고요 그리고 이번주 암호화폐 이슈들을 다 모아 봤는데 에이다 이더리움 트론 이오스 네오 리플 아이오타뉴스가 다 했어요 진짜 엄청 많죠 난리 났어요 더 있었는데 줄인 거예요 <웃음> 영상이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간단하게 줄여 볼게요 우선은 비트코인 이 단기적으로 차트 분석하는 거 보면은 제가 자주 보는 핵트님 차트잖아요. 그래서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지선이 8,900이라서 박스권은 8,900에서 만 불까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권을 이탈을 하면은 상승, 위로 이탈하면 상승 추세가 될 거고 아래로 이탈을 하면 하락 추세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코멘트에 보면은 추세선 하단을 지지를 받으면 이 평행 상당히 저항 레벨까지 열어둡니다라고 했어요. 뭐 무슨 말이냐면 단기 추세선 이 빨간선 이죠 이게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차트는 사실 진짜 매초 바뀌는 거고 보는 사람마다 보는 시간마다 진짜 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 한쪽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다음은 비트코인 파운데이션 초기 창립자 멤버인 찰리가 트윗을 했거든요 2018년 5월이 비트코인을 만불 아래로 거래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일 거다라고 했어요 오스네 멋있죠 근데 이게 진짜 매우 블리시한 관점인 것 같아요. 매우 좋게 본 건데 비트코인 파운데이션을 만든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겠죠. 근데 이분 트위터만 보시고 어, 그래? 그럼 만불 전에 지금 빨리 사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계적인 투자자인 워렌 버핏은 최근에 비트코인을 지약으로 표현했습니다. 레드 포이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알아두시고 항상 양쪽 의견을 모두 듣는 거를 노력을 하면서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다 에이다 뉴스는 진짜 처음 전해드리는 것 같아요. 카르다노의 CEO가 에티오피아 커피의 나라 있죠. 커피의 나라랑 MOU 체결을 했다는 기사인데 찰스 허스킨슨이 에티오피아 과학기술부랑 MOU를 체결을 해서 에티오피아의 농경기술분야에 자사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을 할 거라고 해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카르다노 블록체인 기술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도록 교육을 해서 공급망 관리도 하고 사기 방지를 위한 토지 등록 시스템 관련 연구도 진행을 할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에티오피아의 커피 공급망도 관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다음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캐스퍼 새로운 버전 코드를 공개했다고 를 하는데 캐스퍼 FFG가 구현이 만약에 되면 은 작업 증명 방식인 POW랑 그리고 지분 증명 방식인 POS 방식이 결합이 돼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전환을 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스퍼 테스팅 단계에 만약에 참여를 하고 싶다 하면은 최소한의 지금이 무려 1,500이더라고 합니다. 이거 하나로 약 11억 원이에요. 11억 원어치의 이더리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혹시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499개만 더 있었으면 신청했을 건데 근데 아쉽다, 그죠? 다음은 트론입니다. 트론 가지고 계신 분들. 5월 31일에 트론 메인넷 런칭이 예정되어 이 있나봐요. 그래서 비트렉스에 이어서 바이낸스 거래소가 토큰 스왑을 지원하겠다고 을 얘기를 했대요. 에, 지, 개인 지갑에 옮기셔서 직접 받으셔도 되고요. 거래소에서 지원해주는 토큰 스왑 서비스를 받으셔도 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 트론은 초창기에 사실 백서 표절 논란으로 인해서 진짜 한바탕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도 꾸준히 지금 이렇게 파트너십도 체결하고 잘 진행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래서 항상 양쪽 의견을 다 들어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백서 표절은 진짜 맞거든요.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메인넷 런칭까지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참 진짜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죠? 진짜 공부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EOS 4.0 최신 업데이트를 했다고 하는데 이번 업데이트는 블록 간의 통신에 중점을 뒀다고 해요. 그래서 블록들 간의 통신이 대규모 블록체인 확장에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거든요. 이오스의 CTO 댄넬머가 Town 4.0의 블록간의 통신은 서로 다른 블록체인에서 구동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독립 하드웨어에서 실행되는 독립 메모리를 가진 각각의 체인이 사용하지 않는 RAM을 구입을 하고 꼭할수 있게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웃음> What? <웃음> 아 진짜 스티밋의 BCS에 이오스 개발까지 하는 댄 네리먼은 정말 진짜 넘사벽 개발자인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죠? 아천재인가봐 <웃음> 다음은 네오, 니오, 네오. 네오. 한국은 네오라고 그러고 해외는 니오라고 하는데 Parsec Frontiers가 네오 플랫폼을 사용할 거라고 하는데 얘네가 EOS를 제치고 네오를 선택한 세 가지 이유를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현재 상황에서는 네오가 EOS보다 상업적으로 더잘 준비되어 있다 두 번째가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 사용이 가능한 좋은 스마트 컨트랙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네오 코인이랑 가스토큰이 나눠져 있어 가지고 유지보수 인센티브나 아니면 거래 수수료에 사용하기 이 좋기 때문에 네오를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오스가 더 좋은 프로젝트들은 이오스를 선택을 할 거고 네오가 더 좋은 프로젝트들은 네오를 선택할 뿐이니까요. 각 프로젝트마다 원하는 기능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어 얘네가 네오 더 좋다고 하네? 네오가 더정가 보다. 이렇게 는 아니니까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코인원이 리플에 엑스커런트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소액 해외 송금 서비스를 실시를 할 거래요. 지금 현재는 국제결제 시스템망을 이용을 해야 하면 은 외국한은행, 해외은행, 지급은행까지 총 3단계나 4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돼서 송금 완료하는 데까지는 이틀에서 5일 정도까지 소요가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엑스커런트는 정부나 중앙은행을 안 거쳐도 되니까 송금 시간을 몇 초로 단축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몇 초! 근데 리플은 저도 진짜 써봤지만 진짜 몇초에요 <웃음> 수수료도 진짜 싸고 코인원이 코인원 트랜스퍼를 설립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엑스코인트를 사용을 해서 해외 송금 서비스인 크로스를 제공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이에요. 아이오타가 쉬어들이라는 연합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게 파트너십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하긴 한데 왜그러냐면 아이오타가 최근에 마이클 나이오스라는 사람을 디렉터로 고용을 했거든요 근데 어들이라는이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이 100개국에 퍼져있는 제조회사인데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만드는 회사래요 그래서 전세계 건물에 쉴들 상품이 되게 많다고 하는데 3월 20일에 쉴들 홀딩스에서 주주 총회를 열었는데 여기에 마이클 나우스가새 멤버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클이 쉐어더의 IoT, 사물 인터넷 관련 전략에 역량을 밀칠 것 같기 때문에 쉐어더 그룹이랑 아이오타랑 미래의 콜라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추측들이 되게 난무한 거죠. 아이오타 자체가 사물 인터넷 IoT를 위한 프로젝트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영상이 좀 길었죠. 진짜 최대한 빠르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좀 길어졌네요. <웃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이랑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여러분. 그럼 우리 또 봐요. 안녕.